안녕하십니까 2월 8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율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장 초반 견조한 고용 데이터가 연준의 긴축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건조세를 보였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인플레이션이 크게 감소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경제 지표가 지속되면 금리는 그 이상일 것이란 발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장 후반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선두로 장을 끌어올리며 낯상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최 GTP 기대감에 4% 넘게 상승했고 이와 더불어 반도체 관련 주도 동반 상승을 보였네요. 원유는 중국 수요 기대감과 달러 약세에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연준의발표에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시장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 오픈API의 챗 GPT와 관련한 이슈로 마이크로소프트 및 반도체 업종에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스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낯스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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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8일 금요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00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14만 배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하락한 245만 7천 배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 전 우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수익 마이너스 0.1473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